자 이제 계속해서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 가지고 이제는 어 연속해서 또 계속 만들어 갈 텐데요 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가도 되는 것이다 보게 되니까 약간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어, 뭐 단도직입 직입 음, 단도직입 지역 직역 직엽, 직입 말이 좀 안나오네요 그러니까 직접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조금 지, 거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IT 쪽에서는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실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학습이 정말 중요해요. 원래는 제가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한번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형태의 수업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 다들 안 하셔 <웃음> 연습을 안 하시고 하다가 중간에 막히니까 못 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데이터 분석 분석하는 형태의 수업만 해드리다가 만드는 수업을 해드리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 드물고 이렇게까지 어, 천천히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같이가 같이 만들어 가는 형태의 수업을 하는 게 참으로 좀 드문 형태의 수업이긴 한데 어쨌든 어, 요렇게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마 IT가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넘기셔도 돼요. 1.5배속이나 2배속 재생하셔서 빨리 넘기시면 되고, 정말 내가 IT가 약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천천히, 예, 이 밸런스 맞춰서, 순서 맞춰가지고,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영상이니까, 화면도 잠깐 정지시켰다가, 따라했다가 보시면서 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분석하는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내면 나중에 다음번에 계속 교체 작업만 하면 되시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살짝 만드는 형태의 수업을 해보는 거니까 힘드시다도 잘 따라와 주시고 맞추시면 어, 좋은 보고서 하나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이어서, 여기 상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자꾸 이어서 그러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권문서, 고객배 매출 특성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앞 시간에 할 때, 할때 제가 해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 어, 이건 마케팅과 관련된 거라고 해,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러면, 앞, 이 앞에 시간대도, 요일 시간대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골고루 어느 정도 요일과 시간대 분포돼서 움직이잖아요 주말과 주중이 그죠 그러니까 시간대도 맞지 이, 이 여기는 보면 시간대는 당연히 11시에서 2시까지가 가장 높죠 그러면 이 시간대를 보면은 요때 아르바이트에서 한 명을 더 써야 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쁘면 바쁘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자기이 바쁜 거에 대한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았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해줄 때이 지역은 이 시간대에 가장 바쁘니까 이때 본인이 더 투입하든지 아르바이트 생에 들어가든지 해서 본인이 들어가든지 해서 고객에 대한 불편함들을 없게 만들어주는 게이 많다는 거죠.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일을 쭉 분석하시다 보게 되면 특정 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요일에는 당연히 현재보다 아르바이트 생을한명더더 더 추가하거나 그렇게 어, 도움이 쓰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예. 그런식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매출액이 큰지, 여자분들 매출액이 큰지가 쭉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이 동네에는, 어 여기는 20대도, 20대에서 50대가 골고루 그래도, 여기가 어떻게, 어 종로 상가 쪽이 보니까 골고루 분포된 걸로 아무래도 업무시설적, 거기, 열지로 종로 이쪽이 아무래도 좀, 업무 시설들이 많다 보게 되니까 일하신 분들이 많다 보게 되니까 골고루 어 연령대별로 매출액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케팅 세일즈 포인트를 잡을 때 연령대나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를 어 구분하셔가지고 타겟층들을 어 선정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고객한테 설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니까, 러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방법들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말이, 어, 라임이 막 생기네, 라임이요. 그런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구분석 자료를 갖고 와볼까요? 네, 인구분석. 유동인구분석인데, 네, 유동인구분석이죠, 그죠? 어, 이 종로상가 쪽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유동인구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그이 유동인구 데이터를, 자, 상권분석에서 유동인구죠? 캡처해가지고 갖고 갈까요? 네. 읍사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요것도 없네요. 그러면, 복사를 좀할게요 네. 다른 좋은 데이터 쓸건 없죠 네. 자 해서 상권 분석 그래서 어, 유동인구 분석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래쪽에 설명이 따로 없죠 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갈게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 또 두번째는 유동인구 분석에서 이번엔 또 뭔가요? 네, 성 연령별 유동인구네요. 시간대별 유동인구 좀 많네요. 음, 연령대 연령대 유동인구 보도록 할까요? 성별, 연령별까지 포함해서 캡처를 받죠. 이렇게 캡처를 하고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두 개를 동시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대별도. 네. 별 스크린. 그러니까 열, 어떤 연령이 어떤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가 그런 데이터들인가 이 굳이 뭐 너무 상세하게 안, 크게 안 보이시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말 요일별 유동인구. 유동인구 데이터는 여러분 유동인구 데이터는 어... 그 우리가 아까 처음에 데이터가 어디서 데이터가 오는가 분석할 때 SKT 통신사 이제 통신사 통신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어, 핸드폰 그죠? 음, 핸드폰 기계가 움직이면서 우리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개인정보는 상관없이 개인정보는 상관없이 어그 시간대 움직인 데이터만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는 크게 어 부딪히지않는 않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줄여서 맞춰가지고 죠 네. 조금 줄여볼까요? 네. 너무 줄였네 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하실 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주거인구가 있네요. 그 주변에 주거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이 또 나왔네요. 주거인구 분석. 이렇게, 이렇게 또. 주거인구 분석. 누가인구분석 같이 순서대로 11번, 열심히 만들어보시자고요 열심히 만들어서 저희 걸로 하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서 좀더더 복사가 많이 필요하겠군요. 자, 벌써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까지 해서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캡쳐, 어, 상당히 많은 양의 프로그게 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속도를 조금 더 내면 그죠 속도를 좀더 내면 더 많은 자료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이런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보여줄 때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어,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그죠 네, 그래프화 시켜 가지고 보여주게 되면 상당히 고객은 음, 중개업자 분들을 굉장히 어,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직종이네요 직업직종도 한번 볼까요 직업직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업종에서 어, 내가 하, 하려는 업종에 어, 쉽게 말하게 되면 어,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에서 와서 식사를 아, 식당?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또 괜히 또 이게 온라인상에 이 잘못 설명드리면 굉장히 또 오해를 또 많이 살수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안에 계신 분들은 보통 외부에 잘 나와서 이렇게 커피전문점 같은 데서 커피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좀 아무래도 정보 보호 관리 보호 차원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연구소 주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 연구원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커피 전문점들이 조금, 어 좀, 음덜 되지 않을까라고 뭐 대충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직업, 직종. 네, 직업, 직종. 네. 뭐, 그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네, 그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은 제가 좀 직설적으로 하겠는데 온라인이라 네. <웃음> 여러분들 대충 짐작은 뭐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직업군들 분석하는 것들도 그냥 예, 주거 형태도 그냥 뭐볼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어, 유동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 주거 인구라든지 직장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 직업 직종들이 마케팅이나 우리가 하려는 식당들은 업종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기서 쓸 자료들을 잘 추출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만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소비인데 과거에는 이소득 소비 관련돼 있는 형님들이 그관련돼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요 데이터가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추가 돼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인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장 다니는 소득이 높은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소득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이 쭉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하실 때 굉장히 조, 음,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 소득 현황 볼까요 남자분과 여자분들 소득 차이네요 성별소독현황. 이렇게 해서 아, 넣어주면 되겠네, 그죠? 상권문석. 성별소독현황. 막 지금 욕구는, 이거를 제가하는 후다닥 만들어버리고, 알아서 지금, 이거 다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 수업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또 분명히 안 만들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원래 온라인으로만 하던 수업이라 그러면 그냥 쫙 넘겨버릴 텐데, 어. 자, 일단 뭐 그래도 가보자고요, 여러분요. 어쩔 수 없죠. 뭐. 연령대별 소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소득 해서, 네, 가겠습니다. 자 연령대별 소득현황 자 그리고 주변 행정동별 소득현황이 나오네요 행정동별 소득현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금액 구간별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비... 소비...생별 소비현황 소비도 얼마나 많이 쓰는건데 벌어서 이것도 한번 필요하면 그죠? 소득현황과 소비현황을 같이 붙여버리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소득현황이 여기 있고 그렇죠? 소득현황을 이렇게 반정도 붙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소비현황을 이렇게 반정도 붙여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반정도 붙여서 이렇게 비교하면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쓰는가 이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이 쓰는가.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량대별 소비. 여기까지. 요두개 정도만 분석하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짜자잔, 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대로 만들면 좋겠네요 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네. 자 그러면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객단테 브리핑 할때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브리핑 분석이 되겠죠. 네, 브리핑 분석이 되겠고, 이제 마무리해서 한번 위에 볼까요? 위에 가보면 남은 게 이제 지역 분석이네, 그죠? 지역 분석. 당연하겠지만,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외부시설, 즉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야 마시는 거잖아요. 사서, 그죠? 그럼 바깥으로 나오게 어, 유도할 수 있는 어,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지 당연히 나와서 커피를 마시겠죠. 그죠. 그 시설들이 보통 어떤 거예요? 공공기관, 은행, 금융기관, 의료, 병원들, 그죠? 학교, 그 다음에 유통업체 문화시설, 숙박시설, 이런 시설들을 이야기하죠. 그 주변에 그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쭉 나와있고, 나와있네. 그죠? 그리고, 어, 이전부터 쭉 늘어났는지 줄어든지 쭉 나오네요. 한번 캡처해서 요만큼 복사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쫙 늘려보면은 데이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상권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이었습니다. 주요 시설, 상권 분석 주요 시설. 자, 주요 시설 분석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이 되겠죠. 자,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시설까지 쭉쭉 네, 분석이 된다. 좀 남았나? 시설이? 볼까요? 네. 학교 시설, 요런 거 학교 나없고요 그죠? 교통, 지하철역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네. 나머지는,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 시설 분석까지 기본 상권 분석을 했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어 끝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업종 시설 목록 보이시나요? 이걸 한번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업종 시설 목록을 가보게 되면 저 종로상가 전체에서 유사,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있는지 나옵니다.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500m 동그라미셨죠 거기에 지금 1 4 3개 커피 전문점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전체 지도 보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지역 분석 눌렀어요 여러분. 지역 분석 거기서 어떻게 써요? 선택업적 목록들, 이 선택업소들 체크된 상태에서 내가 뭐 했어요? 검색버튼 눌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쭉 리스트가 나왔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전체 지도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동그라미 친거 안에 커피 전문점이 이만큼 있다 표시가 돼서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캡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캡쳐를 이렇게 해서, 그죠? 이 동그라미 층간에 이마,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 개수가 있어요. 1 4 1에 무려 몇 개? 141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야, 그죠? 고객한테, 고객한테 얼마, 많, 얼마나 많은 커피 전문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지를, 그죠?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설명을요. 상관 분석. 제목은 뭐라고요? 제목은? 지역 분석, 업종 시설 목록. 분석해서 업종 목록. 그죠? 이렇게 분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 추가로 만약에 요거를 좀더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시면, 요 리스트, 즉, 개수하고 리스트 정도. 이게 지금 몇개 나왔어요? 141개 나왔죠. 요 개수를 요 부분만, 한 페이지 정도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이런게 이만큼 있다는 사실들을 그죠 총 몇개 있다고요 어. 총 커피 전문점이 음,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무려 141개가 예,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꺼서 개수만 거죠. 이렇게 140개 정도 되는 각기 전문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역 분석까지 해서 쭉 하는 게 하나가 완성이 는데와 <웃음> 무려 23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한 3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그죠? 한 23페이지가 완성이 됐네 그죠 23페이지가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추가로 더 가볼까요 이제 3권분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게 뭐래요 이 경쟁분석이죠 주변의 경쟁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우리가 어디였죠 종로구 종로구 종로구에 종로 1,2,3,4동 여기 있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게 어디였어요 종로 3가역이네 그죠 여기 그 정상가요 이쪽 주변입니다. 여기에서 자,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업종이 뭐예요? 커피죠. 커피, 그죠? 네, 커피 전문점 그래서 확라 다시 해볼게 커피 자, 선택 자, 커피 전문점을 선택하고요. 네, 커피 전문점 선택하고요. 이 동네에서 위치를 선택하라입니다. 위치 위치는 어디요? 여기 됐나요? 클릭됐죠? 자. 다시,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권 분석에서 경쟁 분석 가세요. 그죠? 경쟁 분석 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죠? 어디? 종로구. 요, 일, 어, 지역을 선택하고. 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업종 선택했죠. 그죠? 업종 선택을세 번째 뭐 했어요? 위치. 그죠? 위치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분석하기. 자, 그러면 경쟁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경쟁 관련해서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를 뭐하면 돼? 이제? 음. 상권분석해서 뭐예요? 경쟁분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종합평가가 나오네 그죠? 데이터 시점하고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또? 캡처를 해야 되겠죠?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요렇게 캡처해가지고 네 이 정도 하는데 이제 캡처 못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요 네 이거 지금 저랑 같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반복했는데 이제 캡처를 못해요 그러시면 저울어야 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는데 캡처못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합평가가 지금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네 그죠? 자왜 위험한지 좀나 위험한 이유가 또 나오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들어갑니다. 음,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잘라 하려 그러면 두개좀 분리시켜야 되겠네요. 죄송하네요. 요렇게 이만큼 자르고 중간에 공백이 많아 가지고 다른 게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종합해서 네,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렇게 좀 줄여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지,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려는 지역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야밤에 촬영하다 보게 되니까, 목소리가, 마치 기어갔다가 나왔다, <웃음> 나왔다, 나왔다, <그랬지> 죄송합니다. <웃음> 가능하면 좀 크게, 최대한 크게 할게요. 네. 자꾸 까먹어요. 제가 지금 목, 뭐 이게, 제가 목소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볼륨을 조금 높여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야밤에 좀 촬영하다 보게 되니까 조금 어 제가 목소리가 조금 조용조용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네요. 네, 각 자꾸 까먹어요 지금 제가 자꾸. 네. 그래서 경쟁 분석 또 그대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음 이제 지역 분석이 또 나오네요. 지역적 지역적으로 위험하냐 안하냐 이제 분석인데. 자, 볼게요. 상위 지역 단위 분석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진입하는데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다 위험하다고 지금 표현을 해놨네요. 그럼 여기는 지역 분석 이렇게 들어야 가 되겠네요. 경쟁 분석에서 이제 지역 분석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경쟁 분석에서 지역 분석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좀 구분하기가 쉽겠네. 그죠? 같은 경쟁 분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보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해서 요거까지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아래쪽까지 네 이렇게 네. 복사도 되었습니다. 서 전업기학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복사를 조금 할게요. 다 그리고 업종분석, 업종분석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어, 고위험 지역이라고 지금 이제 위험한 지역이라 지금 판단이 됐네, 그죠? 위험한 거래 건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볼게요 업종분석에서 업종분석까지도 또 만들어야 되겠네. 어, 이거 만드는 시간 너무 걸리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또 이거 거기 언제 또 이렇게 만들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좀 찔릴게요. 네, 됐다. 이렇게 하고. 네. 됐죠? 네.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한 50페이지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면한 50페이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업종분석 볼까요? 네. 업종분석. 빨리디 스크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위험,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 대부분 좋게 나온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죠?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감안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업종 분석 이렇게 하고요. 내려볼게요. 네. 분석 결과까지. 뭐 이거는 결과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거래 추이, 거래 건수 추이 볼까요? 거래 추이, 거래 추이, 거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죠. 네, 크린 이번 거는 거래 추이, 마이너스, 그냥 데이터만 봐도 어쨌든 좀안 좋다는 사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거래 추이, 이렇게 하고 성별, 요일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별, 요일별, 시간별 계속 떨어지고 있던 사실들이 쭉 보이네요, 여러분. 자라라라라라라. 어쨌든 다 마이너스 지다 떨어지고 있던 사실들이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네. 나머지는 됐네요 그러면 이제 경쟁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경쟁 분석까지 자 경쟁 분석 데이터까지 어쨌든 다 만들었네요 여러분 일단 중간에 저장 한번 해두자고요 이거 잘못 여러분 저장하는 메뉴로 갖다 안 알려드렸네요 그죠 한번 중간중간 꼭 저장을 해두시면, 해두셔야 우리 여러분들 이거 데이터 안 날려먹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꼭 저장 중간 중간 저장해두세요. 네, 만들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 분석까지도 만들었고요. 이제 이제 입지 분석, 수입 분석인데 이제 나머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하지 않을까요? 하는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되나? 음 어떻게 되나? 오늘은 어, 이번 시간은 그냥 입지 분석과 수익 분석이 네, 여기까지는 다 할까요? 나머지들은 여기 나머지를 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나머지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는 걸로 하고 일단 입지 분석하고 수익 분석까지만 일단 자료를 만들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입지 분석하고 수익 분석까지만요. 자, 일단 지역 똑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울시 종로구. 참, 오프라인에서는 참 재밌게 수업을 했는데, 예, 아, 온라인이 딱 들어서니까 이게 참, 아, 참 그거 하네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저 위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종로3가옆쪽으로 해서, 우리가 종로, 어, 종로상가 이쪽이었죠? 네, 여기 클릭,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자, 이번에는, 이번에 입지 분석입니다. 그죠?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분석해서 입지 분석. 자, 입지 분석 입지 분석 입지 분석 보겠까요 네. 자 그러면 기준 데이터하고 쭉 나오고 분석적 설명이 쭉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분석 설정 정해 종합 나오 종합 점수네그죠 일단은 그러면 캡처를 아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만큼 요거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줄여서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여러분 갖다 놓고 여기에 종합 이렇게 맞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평가종합에서 이 데이터를 요만큼 보자. 아래쪽에는 없나 그리고 요만큼 보죠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야 되겠네요. 자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모자라구나 그럼 따로따로 캡처를 받아야 되나요 이거 한 겹쳐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거 겹쳐 하고요 네. 등급까지는 굳이 하... 이거는 도움만 안 해도 될것같죠 그죠 어, 하지 말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입지 등급요 분류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일단은 이거부터 해놓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자, 입지 등급, 보였습니다. 입지 등급, 자 네. 입지 등급, 자, 입지 등급을 갖고 와서 캡쳐를 해야 되겠죠, 이만큼. 네. 캡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캡쳐하고요. 네. 다음에 이게 좀꽤기네요 음, 뒤그 등급에서 소블류부터 캡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 스크린 이렇게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나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네 이렇게 하고 잠재 고객 분석 잠재 고객 분석 이거 뭐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죠? 유동인 잠재 고객이 될가는 유동 인구가 아무래도 잠재 고객이 좀 크다 라는 표시인데 그냥 넣어줄 거요 같이 그러면 기왕 만뭐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 넣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좀 판단을 어, 하셔가지고 아이거는 내가 고객한테 브리핑 해주면 좋겠다 요런 거는 내가 좀 유리하게 고객한테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아무래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입지 분석까지 입지 분석 평가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입지 등급은 2등급이라 굉장히 그렇게 나쁜 등급은 아니에요 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등급으로 표시되긴 했는데 경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경쟁이 워낙 심,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부분이라 판단하면 되겠죠. 예, 수익 분석 가볼게요. 수익 분석. 수익 분석을 가보게 되면, 자 지역 어 볼게요.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구 종로 2, 3, 4가동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 여기 종로 상가역쪽을 보고 있죠. 위치 위치를 클릭합니다. 위치까지 클릭했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순서 지역 선택하고 위치 선택하고 업종 선택하고 자 업종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커피 그죠 커피 전문점으로 선택하도록 하고요 비용 비용은 뭐냐 그러면 아 여기 이제 창업하려는 비용인데 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게 또 요것도 입력하다가 시간이 다 가면 안되는데 일단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걸로 왜냐면 비용까지 입력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도 캡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몫으로 제가 넣어드 그, 비워놓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 이거 하다가또 시간이 또다 가니까, 다른 걸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우고요. 수익 분석.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게 되면, 요 단계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인 단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 입력하시고, 이해되셨죠? 그죠? 권리금, 투자비, 뭐 월세, 제를쭉 입력하시고 하면 자기, 자기가 알아서 분석된 데이터가 쭉또 평가하게 하면 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캡처해서여러분들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권 분석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들 쭉 하면 참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 음, 여기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위주로 한번 더 추가로 몇 가지만 중요한 걸좀 해드릴게요. 자 컨설팅 하고 시장 분석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어 내가 여기에서 거기 창업을 한다 또는 고객 추천해줄 때 추천해줄 때어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해야지 좀더더 더 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시장 분석이 시장 분석 이 시장 분석 들어면 이 SNS 분석 보이세요? 네, 들어가게 되면. 어, 지금 커피 전문점이었잖아요. 그죠? 창업이 아니라 커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커피 전문점을 검색하게 되면, 커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일주일, 음, 한, 한 달, 3개월 정도 볼까요? 3개월 정도 단위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3개월 정도 보면 트위터나 블로그 쪽에서 지금 이제 추위가, 어, 추위가 계속 출렁출렁 출렁 되고 있습니다. 그죠? 블로그 쪽에서는 커피라는 단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있네. 요 그죠? 블로그, 전, 트위터 쪽에서는 아무래도 거의 이제 활용도 높고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막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은 어때요 조금씩 지금 아래로 데이터가 살짝 쿵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복귀했다 왔다 리 갔다 리 하고 있어요 그죠 조금씩 올라갔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 어 유지는 조금 되고 있네요 그러면 sns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그대로 해 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어 넣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런 거 넣어주면요. 그 액들이, 우와, 그래요. 자, 여러분. 네. 상권 분석해서 네. SNS. 네. 그러면, 우와,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거 분석을 다 하고, 생각하면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좀 웃기려고 했는데. 웃지는 않으시네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요런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슈, 연관 검색에 보이세요? 이제 커피나 카페 관련되어 있는, 이 연관 검색어들이 기본으로 나오고, 커피하고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와 만약에, 뭐가, 아메리 인테리어, 인테리어 쪽 볼까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같은 게 여러분들 좀 관련이 있으려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인테리어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디저트 블로그 커피 쪽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디저트 좀데 디저트 디저트 볼까 디저트 자. 디저트를 보면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셀즈 보는 사람들이 어떤 쪽을 좋아하는지 쭉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런걸 가지고 뭘 하면 돼요네 캡처해서 음, 캡처해 가지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키워드로 이런 키워드로 고객들이 광고 마케팅을 하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또 그대로 또 집어넣어 볼까요 네전에 <웃음> 그 분석해서요 네자 요정도까지 해줘도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우와 참 대단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분석을 다해서 제공을 해주나요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석을 해주는 걸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권정보시스템 여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분석과 자료들을 고객들한테 첨부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약한 3시간 정도 그죠 한 3시간 정도 이거 공부했는데, 거의, 지금 한, 거의 1시간에 10페이지씩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같이 만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나온 거지. 만약에, 만약에 이게, 어, 혼자서 그냥 뚝뚝뚝뚝, 지금 만든다,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한 1시간 정도에 몇십페이지 분량의 기본적인 상권무수 보고서 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추가로 더 다음 시간에 추가로 더할 것들이 몇개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쭉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좋은 보고서 하나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수정해 가시면서 작성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SNS 분석까지 하고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점포 이력 분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점포 이력 분석 이것도 지금 완성된 거는 아닌데 아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라 일단 뭐 그냥 띄웠으니까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점포 이력은 뭐냐 그러면 서울시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로죠 종로 네 종로구 상거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국역 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여기죠 네 여기 종로상가역 자이 쪽에 점포 이력들이 쭉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파란 색깔 점포 이력하고 그죠 빨간 색깔 점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점포들만 나오고요 빨간색을 클릭하게 되면 이 빨간색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들이 스트가쭉 나와요 아까 우리 앞쪽에서 봤죠 앞쪽에서 근데 앞쪽에서 저기 밸류맵이나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밸류맵하고 부동산 디스코에서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여기다가 어떻게 어요 기본 데이터 입력할 때 이걸 집어 넣었잖아요. 보이세요? <웃음> 벌써 까먹으셨어요, 역시. <혹시? 웃음>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집어 넣잖아요. 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좀더 상세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점포 이력을 어... 왜냐하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한 건데 앞쪽에서 그냥 보이... 뭐 뒤쪽에 어차피 하니까 같이 그대로 집어 넣까 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점포 이력을 집어넣는데, 잘 보세요. 점포 이력. 즉, 이런 것,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케팅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포 이력 있죠? 이거를 캡처가 리스트로 되려 한번 볼까요? R캡처에서 스크롤 캡처 되는지 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스크롤 캡처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캡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씩.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 개업을 언제 해가지고 언제 폐업해서 얼마나 영업했다가 나오잖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보이세요 예 언제 영업을 지금현제 얼마나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쭉 나와요 쉽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한 업종이 오랫동안 영업해서 계속 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업종들이 계속 짧은 시간에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거나 월세가 너무 세거나 그런 쪽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거를 분석하실 때 굉장히 이 데이터가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코델리부터 저희가 가지고 이렇게 복사해 볼게요. 이런가나그 다음에 또 뭡니까. 커피 코델리까지 했죠. 세모법인 열람 종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마찬가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리한 방향, 이게 고객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항상 고객을 설득하는 도구로 저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런 도구를 안 쓰신다 그러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 솔직히 잠깐만요, 네. 솔직히 우리가 이거를 계속 캡처한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써먹어야죠, 여러분. 써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브랜드 스크린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도구와 무기를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해가지고 써먹으시라는 얘기에 그래 그래야 그래야지 여러분 요렇게 하는 의미가 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의미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점포 이력까지 쭉 정리해가지고 죠쭉 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은 굉장히 멋지게 어, 그 하나를 만들어서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상권점 보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올 때도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브리핑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자료들인 거죠 고객은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했을 때 장사가 잘될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를 잘할수 있도록 확신을 가는 데이터 위주로 가지고 오고 물론 안 되는 데이터들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자리를 억지로 되게 만드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게는 그거는 정말 욕먹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될수 있는 자리인데 마이너스 요인보다 플러스 요인이 더 크고 어, 크다 그러면 플러스 요인을 부각시켜 가지고 당연히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 하실수도 도와주는 게 맞다는 라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이걸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없고 지금 여,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추출한 게요 추출한 게 여러분 일단 상권 분석 요만큼 데이터라는 거죠 시장 분석 여기 이두 개를 봤잖아요 그죠 나머지 컨설팅 하고 상권 현황 분석은 여러분들이 꼭어 순서대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잘 보셔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 넣는 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어잘 활용해 가지고 어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왜냐면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찾아서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잘 체크한 다음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그때그때 가져와 가지고 이 브리핑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완성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수업은 이번 수업, 이번 시간까지는 상권정보지 소상공인에서 진행하자면은 상권정보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만드는 걸 했는데요. 했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 말고 다른데 있는 데이터도 좀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계속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업을 할 수는 없어서. 나머지 데이터, 나머지 부분 지금 제가 책, 어, 안한 부분 있죠? 안한 부분. 안한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웃음> 매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웃음> 여러분들이 안 하셔, 안 해보시니까 매번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속 반복 작업했다네. 똑같이 그렇게 반복 작업 하는데 아 여기서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여기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지 그래야 자기게 되시니까 꼭꼭이 어, 어,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시고 제대로 써먹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아,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꼭 고객들 설명할 때도 고객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거 이런거는 어때요 라고 했을때 여기 교재 이 내가 브리핑 자료 없어 그럼 바로 찾아서 고객한테 딱 브리핑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그게 여러분들이 이공부하는 목적 중에 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업 이, 이 브리핑 자료를 만들면서 이 브리핑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아,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만들어서 쓸수 있구나 그러면 그게 기억이 되면 고객과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무기를 갖춰가지고 상담을 손쉽게 할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지금 반복 학습하는 이제 캡처해서 붙여 놓고 그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써먹을수 있으니까 꼭 어, 해보시고 나머지 상권정보시스템이 아는 것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들었으니까 저장해야죠. 그렇죠? 디스크트 버튼 누르고 원하시는 위치 지정하고 그죠 네, 원하시는 위치를 제가 지정하도록 할게요 바탕에다 다 해야 되니까 상권 보고서 우리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에 또 불러서 추가로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하나 불러서 만들었는데 와 벌써 그죠 거의 한3 40페이지 여러분들은 여기 수익분석까지 들어갔으면 거의 한 40페이지 35페이지 40페이지 가까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죠 이것만 해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쭉한번 보여주기만 해도, 그죠? 네.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브리핑 자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좀 더, 그죠? 여러 부분들을 좀더 다듬어서, 다듬어서 좀더 예쁘게 만들면 훨씬 여러분들이 고객 브리핑 할때 좋은 예쁘고 아주 정확하고 깔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브리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마무리 작업해야 되니까요.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사이트들, 다른 사이트들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자료를 추가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